네 안녕하세요 조호입니다어 요번 시간에는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회어 구문을 좀더더 더 상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봤던 거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저희가 셀렉트 프롬, 그 다음에 멤버 회어 그 다음에 넘버 값이 003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 뒤에다가 이제 저희가 엔드 구문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여쭤보시면, 이제, 포인트가, 예, 네, 포인트하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지점, 브랜치, 지점을 같이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100포인트, 100포인트고, 물론 이제 100포인트, 600, 600이죠. 예, 600포인트. 좀 겹치는 걸로 좀 활, 그, 사, 그,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600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두 개가 나오겠죠. 예, 두 개가 이렇게, 두개 컬럼들이 저, 그 확인이 되겠고, 여기다가 이제 엔드 구문을 구성을 해서 그, 엔드 구문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서울이라고 합시다. SEOUL.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드 구문을 붙이면은, 어, 조건문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가 6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가 서울인 사용자를 검색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검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로 검색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음, 뭐,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거고, 만약 그, 뭐, 사원들이 한번천명 정도 된다면은, 어 이번에 이제 뭐, 포인트가 많이 쌓인 사람. 즉, 어 매출에 뭐, 한 10%, 1 정도를 만약 포인트로 주, 준다고 합시다. 그 정도 준다고 했을 때, 나중에 이거, 이거 쌓이면은, 뭐, 인센티브를 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줄때 이제 검색거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울 지점에 있는 사용자 중에서 내가 인센티브 조건이 한뭐 500포인트 600포인트 이상인데 600포인트 있는 사람을 검색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어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별표로 한 것은 모든 것을 컬럼의 모든 정보들을 가져오는 거고 음 여기다가 이제 넘버 값이나 네임 값그 다음에 뭐 포인트만 하여 예어 이렇게 들어온 날짜 입사한 날짜만 가져오고 싶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을 때는 이렇게 세 개의 열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 개발을 그 웹사이트에서 웹페이지 개발을 할 때는 컬럼 값들이 뭐 30개가 되던 4 0개가 되던 어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3, 40개를 어 여기다가 추가를 한다면은 만약에 추가가 돼가지고 설계를 한다면은 좀 너무 복잡해지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중간에 좀 잘라가지고 두 개의 테이블로 만들곤 하죠. 두세개 정도의 포인트 그걸 만듭니다. 근데 이제 뭐한 2, 30개 정도 포인트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붙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검색을 할 때는 어 웹페이지에서도 2, 30개를 다 검색할 이유는 없어요 골라내가지고 검색을 해야 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요거 3개만 가져오겠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은이라고 되어 있는 조건만 골라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다가 이제 포인트가 뭐 100포인트보다 큰 것들 아마대로 뭐 인센티브가 조금이라도, 어 있는 것들, 그,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이제 두 명의 사용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걸 한번 볼까요? 이거를 올로 해야만이 좀더 자세히 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0포인트, 포인트가 100포인트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원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도 크고 뭐 같고 크거나 같다라는 그런 의미고 뭐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컬럼에 있는 데이터 정보를 보길 어, 보기에 볼때 이게 데이터를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를 바꿀 때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수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웹개발을 할때 우리가 표현을 할때 이것을 어, 모든 포인트들을 좀 이제 곱하기 10을 해 가지고 내가 100포인트면 1000포인트처럼 이렇게 어, 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연산 과정들이 필요를 할 때는 이 컬럼 정보에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브런치가, 브랜치가 서울인, 예, 브랜치가 서울인, 어, 멤버, 직원들 중에서 네임, 어, 네임이었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포인트를 곱하기 10을 해가지고 난 보여주겠다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주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후측 치면은, 이제 브랜치가 서울인 사용 예, 지역이, 어, 지점이 서울인 직원 중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네임하고 포인트를 하는데 포인트에다가 10을 곱해가지고 이제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직접 나오는가 한번 이렇게 커리문들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 눈으로 봐야 돼요. 나중에 이게 그대로 요 문자가 그대로 우리가 웹서비스 개발할 때그코리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MySQL 쪽에서 이 명령어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뭐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저하고 같이 XMPP를 같이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PHP MyAdmin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죠. 그 설치를 같이 했으면 은 이렇게 웹페이지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웹페이지 PHP MyAdmin은 웹페이지로 여러분들 요 MySQL을 어, 관리할 수 있는 도구 중에 그러니까 웹 서비스 기반의 도구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있던 지금 현재 컴퍼니 쪽이죠. 컴퍼니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파악한다거나 뭔가 삭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여기 데이터도 제어,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조금 더더 더 이렇게 클릭 클릭해 가지고 추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데이터들을 직접 삽입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리 문들을 이해를 하셔야 하는 건데 너무나 여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은 커리 문들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클릭 클릭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삽입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웹서비스 개발할 때 이런 커리 문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IT보안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했을 때그런 공격기법을 이제 이런 커리문을 통해가지고 공격기법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커리를 치시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다시 넘어가서 저희가 셀렉트 프롬 멤버스라고 멤버죠? 프롬 네, 멤버죠? 프롬 네, 멤버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이제 오더바이라고 있습니다. 오더바이는 아, 정렬이란 뜻이죠. 정렬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렬을 할 것이냐 이 예, 말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기준으로 나는 정렬을 할 거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포인트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이제 오림차순으로 기준으로 적용이 되고요. 여기 뒤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ASC 아, 그 다음에 DSC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SC라고 이렇게 붙이면은 어,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예, 오른편 순 정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SC라면은 거꾸로 되겠죠 음,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의 정렬들도 여러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요거 두개 옵션 여러분들이 붙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들또 기본적인 회어금은 조건문 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이 데이터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이 제대로 출력이 되는가 한번 입력을 해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